あーあ 고마워 감사합니다. <웃음> 너도 미친 놈이다. 아 이거 잠깐, 잠깐만 이거. 아니. 아 잠깐만 이거. 아, 어떻게 최악의 시나리오가? 아니. 아니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<웃음> 와... 어... 어... 어... 의미있 어... 죽 어... 어... 어... 아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이기네 0.1% 일을 할거에요 이거 하는게 아니었어 합치는게 아니었어 너무 구대기야 제발 피해라 피해 피해 피해라 오케이 아 깔레기 우리 친구 깔레 뽑았어요. 왜왜왜 저거 못 잡아요?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불안 못 잡아요? 아 잠깐만. 4 9데 야. 나는 근데 이거 솔직히 우승은 절대 안, 안 노려 아닙니다 아. 이제 얼박만 걸면 되지 나오는 얼박만 걸면 되죠 이게 만꾼 불안, 황금 이런 거 모아가지고 아, 이거 에바야 아니 진짜 너무 에바야 아니 너무 에바야 f 비 o m this 배치점령, m g o i n 아니 o go. i 진짜 게임이 무한 o 로 가요 무한 o 로 n 미안합니다, 리노잭 o 님 미안합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아이거 졌다 이거, 어떻게 이냐. 아이거 이거, 이거, 이긴다해이해이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아 이거, 이 이거, 다거이긴다거이긴다거 이거, 겠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이겨이 이길 것 같기도 하고, 독사도. 왔다. 아니,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. 하란, 하람만 나오면은.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 왜 하나 뺐어? 왜? 아니 왜 없어? 하나가 왜 없어? 제발 음. 미안, 미안,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